우와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다고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곳은 바로 화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비가이토비입니다 오늘 저는 이 화성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색다른 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그래서 처음 찾아온 곳은 바로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공룡알 화석지는 정말 넓은 부지에 이 관련 건물 하나만 달랑 있을 만큼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도착해서 건너편을 가보면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넓은 초원 같은 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진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초원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근을 한국의 세렝게티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수섬이 더 한국의 세렝게티 라고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알려졌던 곳인데요 이곳을 아는 사람들이 일몰시간에 찾아가서 이수섬의 신기하고 독특한 모습을 찾아 떠나곤 했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곳 주변에는 빌기가 피어서 이 화려한 은색을 뽐내고 있는데요 마치 가을의 억새들처럼 은색으로 펼쳐진 모습들이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제가 갔던 날은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끼었지만 오히려 미세먼지가 끼니까 뒤에 건물들이 안 보여서 더 아프리카 같은 느낌이 저는 들리더라고요 서울에서 한시간만 가면 볼수 있는 이 화성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요 화석지를 갈때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햇빛이 계속해서 내리치고 평지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거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사이를 걷다 보면 이 공룡알 화석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지층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고 그 화석지가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하게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한국의 세렌게티 수섬과 공룡한 화석지 색다른 뷰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는 화성의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색다른 뷰를 볼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그곳은 바로 전곡항입니다 전곡항이 왜 색다른 뷰일까 해서 와 봤는데 이 요트들이 가득 들어져 있어서 저는 색다른 뷰 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곳은 일몰 시간에 와야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곡항에 세워진 요트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탄도항의 풍력발전소와 그 누에섬이 보이는 일몰 포인트로도 유명한데요 탄도항에서도 일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싶다면 이 전곡항에 오셔서 일몰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와서 요트를 한번 타고 싶었는데 의외로 손쉽게 요트를 탈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2만원을 내고 요트를 탈 수가 있었는데요 요 앞바다에 1시간 정도 나갔다 오는 코스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새로운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요 특히 일무시간에 맞춰서 낙조를 볼수 있는 요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무시간에 맞춰서 요트를 타고 한바퀴 나갔다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옆에는 바로 제부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부도는물때에 맞춰서 하루에 두번 정도 길이 열리기 때문에 꼭제부도에 가시는 분들은 물때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제부도에 섬을 쭉 따라서 만들어 있는 제비 꼬리길은 이 제부도 뒤쪽을 따라서 이 걷는 길이 쭉 펼쳐져 있고 이 바다를 보면서 걷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계국이 피어있는 이 제부도에서 바닷길을 쭉 걸어 보는 것도 저는 이 화성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물이 빠졌을 때는 이 밑에 갯벌까지 내려가 볼수 있던데요 하지만 여기 갯벌은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하는 것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 해수욕장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쭉 걸어서 해수욕장까지 즐겨보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화성 안에 사람들에게 아직 잘안 알려진 식물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는 바로 우리 꽃 식물원 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직원분들이 많을 정도로 아직까진 안 알려진 곳인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식물원이기 때문에 안에 잘 정돈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구경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맞이하는 온실을 벗어나면 이 여름과 관련된 꽃들이 한아름 피어 있는데요 색깔들이 정말 다양하게 피어 있어서 저는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왼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금계국이 피어있는 곳과 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시설도 있고 또 데크가 있어서 이곳에서 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화려한 꽃도 보고 싶고 사람들이 없는 자연을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무리꽃 식물원을 방문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드리는 꿀팁은 조금은 피곤하겠지만 일요일날 일몰을 보러 갔다 오시면 갔다 오는 길도 하나도 안 막히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날 여행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화성의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정말 한국의 세렝게티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색적이고 독특한 여행지를 만날 수 있는 화성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색다른 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성에 꼭 방문하셔서 세렝게티 같은 이곳을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